안녕하세요. 태국의 모든 것을 알려드린 남자 칼리입니다. 태국 정부가 지난달에는 백신 접종자에 대해 입국 전 PCR 검사 음성 증명 규정을 폐지하고 그달부터는 입국 시 PCR 검사 면제는 물론 코로나 보험의 의무보장 금액도 낮추고 이제는 더 이상 입국 시정리호텔팩 예약할 필요가 없도록 입국 규제를 대폭 완화했는데요. 그렇다면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사람들과 아직 백신을 다 맞지 못한 분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백신을 다 맞아야만 무경여행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요즘의 태국 분위기 현지 상황은 어떨까요? 오늘도 태국여행 관련 소식으로 준비했습니다. 올여름 휴가를 태국으로 떠나실 분들, 이미 태국의 항공권을 예매하신 분들은 본 영상을 끝까지 쭉 시청해주세요. 본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이 3종 세트 아시죠? 태국에서 자영업, 사업하시는 분들께 반갑지 않은 소식이 될것 같습니다. 태국의 최저임금이 또한번 상승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본처 노동사무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임금위원회를 국영기업노사연맹과 태국노동연대위원회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회의 후 정부와 뿌라유 차노사 총리에게 최저임금을 1일 기준 492바트로 인상하도록 촉구하는 공개 소환을 보냈습니다. 당초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는 8월 중 1일 결정할 예정이었으며 주요 두개 노조가 요구하고 있는 전국 일률 492바트 인상은 인정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정부, 고용주, 피고용자 대표로 구성된 이 위원회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8월에서 9월 사이에 결론 내릴 전망입니다. 이러한 임금 이상 요구에 대해 태국 무역업, 고용주 및 산업연맹의 탄입 부회장은 현재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 임금을 올릴 때가 아니다며 반대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1일 최저임금은 최근에 2020년 1월에 수정이됐으며 최저가가 313바트 태국가 336바트였는데요 336바트는 동부 천부리와 남부 푸켓 이어 동부 라영의 335바트 방콕과 인접한도가 331바트였습니다 또한 나라티와 빠따니, 얄라 태국 최남부 세계도는 313바트였습니다 태국 입국시 여권정보, 백신접종 증명, 항공권 등을 입력하여 태국 입국 승인을 받아야하는 타일랜드 패스 제도를 폐지할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아누틴 부총리 겸 보건부 장관은 송크란 이후 코로나19 상황이 호전되기 시작했다고 밝히고 이대로 환자가 계속 줄어들면 보건부는 타일랜드 패스 완전 폐지를 건의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5월 1일부터 태국 입시 백신 접종 증명서 제시나 입국 첫날 RT-PCR 검사가 필요치 않게 되었으며 자진 ATK 검사만 권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입국 전 타일랜드 패스 신청은 의무로 되어 있습니다. 아노틴 보건부 장관은 감염자수와 입원 환자는 감소하고 있으며 항바이러스의 사용도 매일 감소하고 있다고 말하고 5월 1일 이후 약 1, 2주 이후 영향이 없고 코로나19 감염이 확대되지 않을 경우 ATK 검사 및 타일랜드 패스가 취소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역 단위가 아닌 전국 동시에 엔데믹으로 인정하는 것을 희망하고 있다고 밝히며 코로나를 풍토병으로 빨리 변경할 수 있도록 백신 접종을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태국 관광체육부에서도 타일랜드 패스 페이지를 권위하고 나섰습니다. 피팟 관광체육부 장관은 5월에 개최되는 코로나19 상황관리센터 회의에서 관광객의 편의를 위해 6월 1일부터 타일랜드 패스를 취소하는 것을 고려해달라고 제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관광체육부에 따르면 6월 1일부터 타일랜드 패스를 취소하는 대신 여행자는 백신 여권 제시와 TM6 입국 신고서에 백신 접종 정보를 기입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태국에서는 5월 1일부터 입국 규제가 보다 완화되어 테스트앤고 제도를 폐지하고 관광객이 늘어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앞으로 타일랜드 패스까지 폐지되면 태국 관광 산업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빠르면 오는 6월부터 타일랜드 패스 제도가 없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여행에 번거로운 열차들이 없어져서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면 좋겠습니다. 테스트 앤고 플랜을 전격 폐지하여 대대적인 외국인 여행의 개방에 나선 아시아의 관광대국 현재의 분위기는 어떨까요? 태국 현지에서 운영되고 있는 모 대형 한인 여행사 관계자는 다음과 같이 현지 상황을 전했습니다. 한기의 경우 대부분의 관광지는 문을 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레스토랑 등에서도 별도의 인원 제한 없이 자유롭게 식사가 가능해졌습니다. 자정까지 식당에서 음주 및주류 판매도 가능해졌습니다. 짜뚜짝 주말시장 등 대부분의 야시장들도 모두 재개장하였다고 합니다. 다만 저희가 예전에 게시한 영상에 소개해드렸던 라차다 지역의 딸랏 롯빠 야시장은 문을 닫고 센트럴 페스티벌 팔람가오 백화점 뒤에 새로운 야시장이 오픈되었답니다. 하지만 태국에서는 실내외 마스크 착용은 계속 유지중입니다. 마사지 및스파업스의 경우 모두 개장하였으나 예전에 비해 일손이 확연히 부족하기 때문에 급하게 당일날 마사지를 받으려고 하면 어려울 수 있으니 미리미리 예약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방콕은 4월이 되면서 이전 대비 약 80% 정도 회복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타 지역의 경우 파타야, 후아인 등의 관광지는 문을 대부분 열었으나 타이거주 등 일부 시설들은 코로나19로 막대한 타격을 받아 폐업하 곳도 적지 않습니다. 태국 정부의 내수시장 활성화 정책이 힘이어두마리나 태국 공유에는 인기 맛집이나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 카페 등에는 수많은 내국인 관광객으로 넘쳐나지만 주중은 아직까지는 매우 조용한 편이라고 합니다. 중국 및 러시아 관광객이 오지 않아 더더욱 썰렁해 보인 느낌일 것입니다. 중국은 현재 자국인의 해외여행을 규제하고 있고 러시아 역시 우크라이나 침공과 맞물려 전 세계에서 경제 제재를 받고 있어 자국민의 해외여행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방콕과 다른 방역정책으로 인해 특히 주점 등 반문화, 유흥 등을 즐길 곳은 매우 적습니다. 예전에 소개된 식당 또는 관광지가 영업을 중단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미리 구글맵 등에서 회전 여부를 확인하고 방문하는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태국의 현대 상황 등을 종합해보면 과거 대비 저렴해진 호텔 가격 및 많은 혜택의 특가 요금이 나오고 있고 중국인과 러시아인 관광객 의 급감으로 더욱 수월해진 여행 환경, 코로나 이전 대비 저렴해진 골프장 가격과 관광객 의극감으로 인해 훨씬 좋아진 그림 등 골프라운딩을 즐기기에도 더없이 좋은 환경이라고 합니다. 취향형 여행, 호캉스를 추구하시는 분들께는 아주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기에 접어진 태국이지만 동남아의 스콜이 대부분 그렇듯 비가 아주 짧게 잠시만 내리고 금방 그치기 때문에 열기를 시켜준 효과가 있어 골프를 치기에도 최적의 시기라고 합니다. 하지만 문을 닫은 관광지도 많고 유흥업소들은 영업을 아직 싹 안한 곳들도 많아 즐길 거리가 제한적이다 보니 관광형 여행, 유흥친화형 여행은 좀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태국 여행에 반가운 소식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태국 입국 시 외국인이 여행자들의 징수할 예정인 일명 땅을 밟는 비용 300바트의 입국세 도입은 8월이나 9월부터 예상된다고 태국 미디어가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입국세 300바트 징수는 항공사가 도입하는 TTF 시스템을 이용하여 항공권 예약 시 외국 여권 소지자에게는 수수료 징수 화면이 표시되어 300바트 지불을 요청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징수한는 300바트는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보험이나 관광 상품 개발에 사용될 것입니다. 사고에 대해서는 사고 사망시 100만바트 한도, 범죄나 폭력시의 한도에 50만바트 한도, 병원치료에 50만바트 한도까지 보상이 제공됩니다. 또한 최신 보도에 따르면 보험은 태국입국부터 30일간 유효합니다 입국세가 징수되는 사람은 태국 국적이 아닌 외국인 또는 관광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이며 징수가 면제 되는 사람은 태국여권 소지자, 외교관, 관용여권, 워크폼밋 소지한 외국인 2세미만의 외국인 유아입니다. 새로운 타일랜드 펜스 시스템 접수가 4월 29일 자정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저희가 지난 영상에서 전해드린 바와 같이 태국 정부는 지난 4월 20일 코로나 상황관리센터 회의에서 그동안 코로나 감염 확산 대응 차원에서 발령했던 입국 규제 조치 중 입국 시 의무로 되어 있던 r t p c r 검사를 5월 1일부터 취소한 것으로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머물러야 하는 호텔 약이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또한 코로나 보장 보험 금액도 2화 2만 불에서 1만 불로 축소되었습니다. 5월 1일부터 비행기로 태국에 급한 사람은 다음과 같은 새로운 요건으로 입국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저희가 다시 한번 정리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백신접종을 완료한 방문자입니다. 여권은 출발일 기준 유효기간이 6개월 남아있어야 하고요. 영문으로 작성된 백신접종증명서가 있어야 합니다. 백신접종증명서는 다음 화면에 보이는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링크에 접속하여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항공권도 영문으로 준비되어야 하고요. 워크퍼밋, 노노, 결혼 등 태국 거주 지자가 없는 경우 편도 항공권은 불가합니다. 반드시 왕복으로 끊어야 하고요. 항공권을 반드시 영문으로 발행해 달라고 요청해 주셔야 합니다. 영문이 아닌 한글로만 발행된 항공권을 타일랜드 패스에 등록할 경우 승이 지연되거나 간혹 반려되는 수도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코로나 보장 영문으로 된 보험증서입니다. 의무 보장액은 만 달러까지 하면 합니다 여행 출발일 시작으로 여행 종료일까지 코로나를 포함한 해외 질병 치료가 보장되는 보험이어야 합니다. 이들 서류들을 타일랜드 패스 시스템에 등록하면 됩니다. 기존에는 여권, 항공권, 예방접종증명서, 보험증명서 외에도 격리호텔 예약확인도 서 필요하고 타일랜드 패스 승인을 담당하는 태국 외교부에서 호텔과 정상적으로 예약이 되어있는지까지 확인해 하였기 때문에 승인까지 최대 일주일 정도가 소요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호텔과의 확인이 필요 없어 서류만 보고 바로 승인할 수 있어 접수 후 최종 승인까지 2-3일 내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빨리 나오는 분은 서류만에 바로 승인 QR코드를 받으신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은 백신 접종을 하지 않았거나 규정미수 접종을 마치지 못한 방문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저희가 지난 영상에서 전해드린 내용 중에 다시 바로잡아서 정확하게 안내해드려야 할 부분이기도 한데요. 지난 영상에서 백신 미접종자에 대한 규정에 대해 무조건 5일 경유호텔을 예약해야 한다는 부분 정정합니다. 여권 그리고 만 달러 이상을 보장하는 코로나 보장보험 영문증서 영문으로 된 항공권 타일랜드 패스 시스템에 등록해 한 서류들은 백신 접종 완료자들과 동일한데요. 여기서 백신 미접종 및 정해진 접종 횟수를 마치지 못하신 분들은 출발 72시간 이내에 발행된 r t p c r 음성증명서가 추가됩니다. 출국 전 PCR 검사에서 음성만 증명되면 백신 접종을 마치신 분들과 별반차이 없이 정리 없는 자유로운 태국행이가능되었습니다 지난 방송에서 이 부분을 놓치고 정확한 안내를 드리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백신 을 접종하지 않은 일반 방문자가 출국 전 PCR 검사 음성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여권 증빙 서류, 만 달러 이상을 보장하는 코로나 보장보험증, 영문 항공권, 이들은 동일하고요. 마찬가지로 타일랜드 패시스템에 서류를 등록해야 합니다. 그러나 5일 동안 격리를 위한 호텔 예약 증명서가 추가됩니다. 호텔 예약 증명은 1회 RTPCR 검사비가 포함된 격리 패키지여야 합니다. 다시 말해, 이 경우는 태국에 도착하자마자 격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고 태국 입국 4,5일째 되는 날 RTPCR 검사를 다시 실시해서 음성이 나와야 자유로운 태국 여행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이미 승인된 기존의 타일랜드 패스가 있는 경우 새롭게 타일랜드 패스를 등록할 필요 없이 이전에 받은 QR코드로 입국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타일랜드 패스를 이미 신청해 QR코드 승인을 받은 여행자는 태국 입국 날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재등록할 필요 없고 날짜를 수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승인된 타일랜드 패스 QR코드에 표시된 원래 도착 날짜 전후 7일 이내인 경우 다른 도착 날짜에 태국에 입국할 수 있는 것입니다. 태국인이 아닌 신청자는 수정된 여행 기간 동안 태국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보험 증명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자녀 동반 가족 여행이 가능한지 여부도 안내해 드립니다. 어린이 및 청소년을 동반하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데요. 첫째, 만 18세 미만 아동 또는 청소년이 부모님 둘중한 명과 함께 여행하는 경우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자유롭게 여행이 가능합니다. 둘째, 만 12세에서 17세 청소년이 부모님 없이 단독으로 여행하는 경우 1차 이성에 백신 접종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태국 정부가 인정하는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얀센, 모더나, 노바백스, 시노팜, 시노백, 스포트니크 부위 등입니다. 얀센은 1차만 접종해도 인정하며 교차 접종 또한 인정됩니다. 마지막으로 태국공항에서 환승을 하게 된 경우 어떻게 될까요? 이때도 타일랜드 패스가 필요할까요? 국제선 환승은 기존과 같이 타일랜드 패스 필요 없이 방콕 도착 후 국제선 환승 구역에서 다음 항공편을 기다렸다가 탑승하면 돼요. 그러나 환승 대기 시간이 너무 길다 보니 태국에 온 김에 방콕 시내 잠깐 구경할 겸 공항 터미널 외부로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타일랜드 패스를 등록하고 승인 QR코드를 받아야 합니다. 치앙마이, 푸켓, 끄라비는 타이항공편으로 방콕을 경유하여 지방으로 가는 경우에는 타일랜드 필스가 반드시 필요하며 방콕국제공항에서 입국신사를 받은 후 국내선 탑승소를 다시 해야 합니다. 오늘 코리아시아 t v 에서 준비한 태국 여행 관련 소식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달이면 타일랜드 패스 제도까지 폐지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등 태국으로 가는 물은 날이 갈수록 넓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추세가 계속된다면 올 여름 휴가철을계기로 사실상 다시 코로나 사태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한국으로 귀국하기 48시간 전에 받아야 하는 PCR 검사 그리고 귀국 당일 받아야 하는 PCR 검사는 여전히 여행의 장애물이 되는 요소입니다. 아무쪼록 해외여행을 마치고 귀국할 때 PCR 검사를 받는 규정이 하루빨리 폐지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항공업계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전 세계적인 흐름을 더 이상 외면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이 삼성세트는 코리아시아 t v 의큰힘이됩니다꼭 부탁드리겠습니다.